이것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생명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깨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외치고 또 주여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은 내 육신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증언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선지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대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바리새인들과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과의 아주 험악한 논쟁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는데 아마 그 논쟁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성안의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라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SNS에 아주 수없이 퍼날랐을 것입니다. 바레새인들과 거지 맹인의 논쟁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논쟁에서 바리새인들과 눈뜬 이 사람의 논쟁에서 누가 승자라고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고 출교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눈뜬 거지 맹인이 출교당하다 하는 대목으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아마 예수님의 문제로 출교당한 사람은 이 눈뜬 맹인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뉴스거리죠. 아 누가 출교를 당했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문이 붙었을 거예요. 어떻게 붙었냐면은 맹인으로 태어나 거지로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여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하고 큰 소리로 고통을 쳤다 이런 후문이 붙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그 거지 맹인 눈뜬 거지 맹인과의 논쟁은 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권력자의 위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의 완패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과 체험과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바리새인들의 반박을 밀어붙였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선언을 완전히 무력화 무효화시켜버렸어요. 사리세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출교한 것은 쫓아낸 것은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위력 권력자의 압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당하거나 합법적이지 않다. 이거는 분명히 위력으로 이긴 것이다. 위력으로 이긴 것은 결국은 뭡니까? 졌다는 이야기죠.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와 양의 우화가 있는데 늑대가 산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어린 양이 역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아 저것은 저녁거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먹는 물을 흐리게 했으니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어린 양은 죄송하지만요 저는 늑대님의 물 아래에서 먹었는데 물이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늑대가 됐고 하면서 다시 또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작년에 이맘때에 나를 욕했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역시 또 어린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저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늑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러워 네가 나를 욕하지 않았다면 네 애비가 나를 욕했겠지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어린 양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치웠다. 그 이소리에게 나와요. 악을 행하려는 자,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정의도 어떤 선도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필요 없고 오직 힘으로 위력으로 재압하는 것밖에 없다. 이 폭군 악한 자의 특징이 그것이라 그 말이죠. 눈뜬자가 바리새인에 의해서 출교당했다는 소문, 그 소문이 순식간에 톱뉴스로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퍼졌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들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그 눈뜬 사람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만나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 다니시면서 그가 있는 곳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바리새인들의 강요를 거부한 대가로 앞으로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장권을 박탈을 당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헌물을 바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한 그 눈뜬자에 매우 곤란하고 매우 어려운 처지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이제 한글 개혁성경에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좀 달라요.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의 원문과 가장 가까운 킹덤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데 왜 한글 개혁에는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주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글 개혁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실제로 인자는 son of man,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 브갓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거든요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이슬람 백성들은 모세일복과 시편 선의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눈뜬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을 텐데 왜 뻔한 사실을 예수님은 물으셨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질문은 모든 유대인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었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시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원할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내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눈뜬 사람이 체험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해준 그 사람 즉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안식일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증언을 강요했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예수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확인하신 거예요. 그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바리세인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증언하라고 협박했을 때 그는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수 있으며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 알다. 어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단지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는 체험하다 경험하다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남자, 얼굴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이죠. 체험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남자라는 사람과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호세아는 호세아 수역장 3절에서 여와를 호 힘써 알자라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여와를 호 힘써 알자 이 알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와라는 호그 이름을 알고 또 여와의 호 속성이 무엇인가 여와는 호 죄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여와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와 호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여기서 여와를 힘써 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면인데 회개와 죄사함 은혜와 구원과 의롭게 됨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와 고통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 즉 지옥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밝은 면을 알아가며 체험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어두운 면을 알아가며 체험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며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이다. 여기서 눈뜬 자가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둔 자가 자기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눈뜬 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이눈뜬 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눈뜬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셨을 때 주여라고 말한 것은 그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외친 그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절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음성으로 주여 하면서 불렀어요. 비록 그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깨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주여 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려고 자매색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이라는 사울이 사오리, 주여 누구시니까 하면서 외마디 외침을 단말마적인 외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사울이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그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주라고 부른 것은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죽은 영혼이 깨어나서 부르짖는 외침이 바로 주였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가난 아기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만약에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은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생명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마찬가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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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하고 간절한 외침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쭉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때 어떤 때는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열려요. 왜 이렇게 기도가 막혔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없으면 더 좋겠죠. 기도원이라든지 또 홀로 교회에 홀로 와서 기도할 때 사람 없을 때두 손을 들고 크! 큰 소리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열 번, 스무 번 우리의 영혼으로 주여 하고 외치면은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내 육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게 되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감지하고 주여 하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영혼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육체의 갈급함에 매이지 말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혼이 갈급해져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줬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육체로 들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사상적으로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욕망만 더욱더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듣는가, 영혼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는 그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눈뜬 자는 예수님 앞에서 절교했어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눈뜬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이자요. 거룩한 신분이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눈뜬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아주 찾고 찾으며 온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쉽게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이 눈뜨게 한 기적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서 안식일법에 걸어 체포려고 지금 아주 눈을 뜨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무서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자 해도 예수님이 숨어 계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버렸다는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열망하며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내 눈을 뜨게 해준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눈을 뜨게 해 주신 그 예수라는 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수소문 하면서 불이 났게 다녔을 것이다.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어찌 안 그러겠어요. 우리라도 나라도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고맙다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인사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마음 깊이 믿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믿어볼게요가 아니고 마음 깊이 영혼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 즉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이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서 진심으로 믿고 싶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내가 믿고자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눈뜬 자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에 이 사람은 까무러실 정도로 마음이 뛰고 영혼이 벅찼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 회장이 불쌍한 할아버지처럼 변장을 해서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길래 그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길 잃은 할아버지인가 불쌍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따뜻한 식사를 사드리고 적지만 용돈을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에 쥐어드리고 대기 어디세요 물어보고 택시를 불러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그리고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학년에게 왔어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어리벙벙해서 회장실을 찾아갔는데 회장님이 자초지중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불쌍한 노인네. 자네가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줬던 그 불쌍한 노인네가 바로 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와서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물론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팔다리가 후들후들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내가 이이 이 회장님을 거지처럼 푸대접하고 막대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아마 아찔했을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눈뜬 사람에게는 말로 할수 없는 감격과 눈물로 아마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래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눈뜬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예수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마치 칸난아기가 세상에 막 나와서 응아 하면서 울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의 영혼이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내가 믿나이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앞에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민나이다. 전에는 정말 믿고 싶었는데 이제는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현재 믿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소망이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는 소망이죠.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어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성취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 믿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그냥 소망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능력이죠. 나는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하는 말은 아직 고기를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고기 먹는다. 그러면 은그 소원이 현재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라는 미래의 소망보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현실이 더 중요하고 나는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의지보다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현재 상태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값지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을 의지가 확고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믿음이 현실이 되었고 현재가 되었고 기쁨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현재의 고백으로 미래의 영광을 현재 누릴 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은 소망이나 의지로 끝나지 말고 현재 이 시간 지금 실현되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절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몸을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존경과 충성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두코를 혀로 핥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 나는 주님의 충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에게 철저히 모든 것을 받쳐 충성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의 표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절하다는 말을 이렇게 비굴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개처럼 엎드려서 당신의 발을 핥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자나 권세자에게 개노로단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가치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 눈뜬 사람은 자신의 눈을 떠서 밝은 빛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존경과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만지심으로 영혼의 눈을 떴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로 덮여진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개명이라 줄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떠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 보자를 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과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